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성숙하게 되고 신앙에 철이 들게 되면서 다 똑같이 기도하는데 들어주시거나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 기도에 사명이 들어있다 시작 네. 내 기도에 축복도 있다 응답도 들어있다 내 기도에는 축복의 범위 사명의 범위 모든 내가 하고 있는 기도와 믿음과 생활의 모든 부분에 사명의 범위도 들어있고 사명의 특징도 들어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런 메뉴얼이다 포진이 되었어요 신명기 3장에는 참 안타까움이 많이 비어있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의 선에서 계명을 받게 하고 그렇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시는데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에 어떤 현실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내게 지금 닥치는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는 백성들이 물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중심을 잘 잡고 하나님 눈치도 보고 백성들도 위로하고 조금 더 견디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하늘명답하실 것이다 부드럽게 위로도 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참지 못할 모세보다, 모세가 우리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온유함이 많은 사람인데 그런 모세도 열받고 화를 낼수 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반석 치는 일이죠 반석을 두번 쳐서 물이 터지긴 터진네 반석을 칠때 자기의 감정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할 때 감정이 많이 들어가죠 감정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경우도 있고 감정을 잘못 조절을 해서 감정을 잘못 사용해서 불화가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열받게 하기도 하고 똑같이 응답을 받아 옛다 이거는 먹고 떨어져라 이건 또 있고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때도 그래 내가 너에게 이런 응답을 주었다 또 줄게 열심히 기도해라 이런 응답도 했어요 주고 주고 또 주고 근데 하도 요청하니까 아직 때는 아닌데 <웃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를 나타내는 응답이 아니라 그냥 미운 놈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응답을 주실 때도 있더라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죠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모세가 모세가 이제 막 하나님 앞에 수식어를 막 합니다. 기도를 할 때. 기도할 때 있는 그대로 하긴 하는데 살을 많이 붙여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강구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중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에게 나타내시기 시작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크신 능력, 위대한 능력을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결론은 뭐예요 수식하는 내용은 나도 요단강 건너 여리고에 들어가게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받는 그 일에 나도 끼워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해부른 산 레바논 다보게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막 하는데 하나님은 웬만해서는 속지 않으십니다 뭐 웬만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그럴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있는 그대로 너희 연고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셨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나는 사명이 끝난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듣지 않으신다 다시는 일로 내게 말하지 말아라 너 기도는 여기까지다. 참 너무 안타까움. 모세의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예고하시고 우리가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런데 죽음이 언제 내게 올지 모르는데 예고를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데 식구들이 아무도 없는데 어린아이들만 놔두고 내가 죽는다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구경은 하게 될 것이다 높은 산 비스가산 꼭대기 느보산줄기에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로 다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자, 그것을 보게 하는데, 모세가 이제 이런 신앙에 고백을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관련해서, 내 믿음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변수의 일을 많이 이끌고 있으십니다. 모세가 있어서, 가난 땅에 들어간 자기의 수건 사업이었고, 또 자기가 사명 받을 때도 하나님이 그 말씀도 하셨고 모세가 계속해서 간청하는 것을 하나님은 또 거절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은 또 침묵으로 응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조하려 버려지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예수님의 모든 일류를 구원하는 사명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결국에는 또한번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 십자가의 구원과 성령님의 오심이 있어야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제대로 된 자녀가 될수 있고요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으로도 거듭나야 되는 것을 구원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또 한번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실수도 사용하시고 실패도 사용하시고 상처도 사용하시고 그러나 내가 많은 상처와 실수와 실패가 있을 때 내가 여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건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들어있고 우리의 기도에 불량이 들어있고요 다 똑같이 기도하고 있지만 판단은 오직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로 히스기야 왕이 병 들었는데 병 들어서 죽게 된 히스기야 왕이 막 기도하잖아요 열심히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고 무화과를 지이겨서 환부위에 발르고 그러면은 너가 나을 것이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때그때마다 잠깐 잠깐씩 어떤 변수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상한 마음이 내게서 나오면 하나님은 새로운 메뉴얼을 작성해서 응답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도 역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또 바울도 어떻게 자기 사단이 공격하는 그런 가시가 있는데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데 이걸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두번세번 번 기도해도 다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기도하지 말라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그런 가시가 있는 게 조카다 그런 상처와 아픔과 시련이 있는 게 너에게는 딱 맞다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사명은 좀 이중적이고 역설적인 것이었어요 겉모습은 가난한데 내면은 승리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겉모습은 처절하게 연단 받는데 내면은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그 이중적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약하지만 약할 때곧 강함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내가 죄인의 기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주인공이거든요. 이게 신앙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네.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다 고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는 그 이후에 문하세라고 하는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병이 났다는 말을 듣고, 새로운 강국, 세계적인 강국, 바빌론이 사자를 보내서 히스기야를또 위로해 줍니다. 사람이 막 위로해 줄 때는 마음이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너무 저 바빌론 강국이 나를 위로해 줬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왕궁의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줘버립니다. 우리나라의 무기 체계를 다보여줘버려요 우리나라는 무슨 새로운 국방부에서 또 무슨 무기를,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그러면 다 그냥 알려져버려요. 우리나라 최근에 미사일, 새로운 미사일을 발명을 했는데 그 기술이 아라비아 미르트에게다 넘어가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기술자들이 아라비아 면서 무기 만드는 그런 대학교에 가서 다 취직을 해버렸거든돈 주는 데는 뭐 나라고 민족이고 뭐 없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도 역시 왕국의 보물 창고를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을 이유로 인해서 바벨론 사신이 속으로 얼마나 이것들은 다 우리 거다 우리가 반드시 예루살렘은 처부수고 이 모든 무기를 다 뺏어가야 되겠다 솔로몬 왕때 지었던 모든 금으로 덧입하은 것들 다 벗겨 가버립니다 바벨론로다 끌고 가버립니다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을 15년 동안 시켰지만 이스라엘 유다는 55년 동안 가장 악한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바로 문하세 왕입니다 문하세 왕때이사야 선자가 목배임을 당합니다 톱으로 머리를 잘라서 죽였다는 그런 이스라엘의 전승이었습니다 문하세 왕 밑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음하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게 열한교 21장 역대하3 3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할때 하나님은 늘 좋은 결과로 우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을 또한번 느끼게 됩니다 모세의 꿈도 이루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석을 두번친 것도 모세가 열받아서 두번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은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막 시작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낸 가디스바니아 광야에서 가난 정찰을 할때 열두 명의 정탐권 보고를 듣고 누의 아들 여호수와 여분의 아들 갈렙딱두 사람만 가난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이미 하신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메뉴얼은 그렇게 짜주했어요 중간에 그런 사건이 한번더 벌어집니다 20세 이상 되는 성인 남녀의 모두 약속의 땅에는 절대 못 들어가고 그 이하의 자녀들이 제 성장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는 다 빼앗을 수 있다, 빼앗을 수 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말씀 한 마디에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다포함어 있는데 우리 기도와 믿음 안에 어떻게요? 사명이 들어있고 천국을 침노할수 있는 사명 그것뿐만 아니라 천국을 사명의 범위가 막 확장되는 천국이 막 확장되는 그런 사명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믿음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믿음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도 구약에서는 죽을 수 있었고 불순종만 해도 심판받을 수 있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을 지어도 그 자리에서 막다 죽일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만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회개를 너무 많이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지고 더 빨리 타락한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이상해지고 사람의 인생이 막더 많이 무너져요 더밴들밴들해지고더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회개 기회를 많이 안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사람에게 단한 번이라도 회개할 기회를 준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 믿, 믿지 않겠어요? 순종을 더 잘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네. 내가 지옥의 경험을 해봤는데. 하리스도 순종해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옥만큼은 못하니까 생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사소하고 주의를 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 항상 이런 문제로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고 어 영적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살기가 너무너무 좋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안일하게 살면 안 되고 아직도 회개가 늘할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있지만 회개할 기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야 정신 차리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다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는 기회가 없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약간의 극단적인 생각이 있어야 믿음도 확실해질 수 있고 기도도 더 뜨겁게 할수 있고 사명도 더감당하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열초와 여러분들이 주의를 잘 준비하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빈틈없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는 빈틈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빈틈없게 회개가 축소가 되고